안녕하세요. 흑열정구입니다 최근 들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이죠. 바로 언더테일입니다. 오늘은 이 언더테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스포일러 요소는 모두 배제하였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언더테일은 2013년 5월 초에 팬 게이머 사이트에 짧은 데모판을 보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달에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여 게임 제작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고 원래 목적보다 10배가 넘는 5 0 0 0 달러 이상이 모여서 이후 2015년 9월 15일에 출시된 인디게임입니다. 현재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언더테일의 제작자 토비 폭스는 올해 26살로 게임 프로듀서 겸 게임 음악 제작자이다. 먼저 토비 폭스는 스포일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게임에 숨겨진 의미, 유머 요소가 터지는 지점, 페이킹 지점 등이 명확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스포일러를 하게 되면 플레이어의 가장 순수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2016년 1월 패치 이전에 스팀 라이브러리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열어보면 제작자인 토비 폭스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존재했다. 그 내용을 번역하면 이와 같다고 합니다. please keep all of this between us If you post it online, I won't make any more secrets No one will be impressed It will be your fault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토비 폭스가 직접 트위터에서 말하게 언더테일의 내용을 스포일러하면 1000 1마리의 개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1.001 패치 이후 메세지는 사라져있고 웃음소리만 나온다고 합니다 언더테일은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는 게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게임 또한 행동에 따라 게임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더테일은 RPG에서 사용되는 여러 게임들의 개념들을 새롭게 해석했는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세이브와 로드, 경험치 등의 게임 시스템과 플레이어의 선택들을 게임 속 존재들의 시점에서 평가하며 이를 통해 플레이어의 행동의 의미와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불살몰살 진행단계에 따라 BGM이 바뀌고 속도가 느려지는 등 섬세한 연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더테일에서 적의 공격은 토비 폭스가 동방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했기 때문에 동방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행동을 통해 몬스터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사냥할 수 있으며 그외 행동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언더테일은 이스트에그를 작정하고 뿌렸는데 초기 버전 발매 때 코어 유저들이 데이터를 뜯어보았을 때 파도파우더 나오는 이스트에그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언더테일과 관련해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외국 유튜버들이 올린 언더테일 플레이 영상들이 갑자기 블락을 먹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블락 요청자는 트레저헌터코 l t d 라는 회사로 제작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후 결국 한국의 유명 아프리카 BJ 소속사라는 걸 밝혀냈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고 합니다. 트레저헌터의 매니저가 신입 BJ의 영입과 함께 언더테일 플레이 영상에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실수로 인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영상들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곧이 언더테일 관련 영상들을 모두 블락시킨 것 이는 자신의 게임도 아닌데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트레저헌터의 잘못도 있지만 심사와 검열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 유튜브 측의 잘못도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트레저터치에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면서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토비 폭스는 마더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전투 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동방 프로젝트와 마리오 앤 루이지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았고 대화 시스템은 진 여생전쟁을 참고하고 음악은 닌텐도 클래식 게임들과 홈스타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더테일은 게임메이커 스튜디오 엔진으로 제작하였는데 높은 자유도에 비하여 최적화 등 여러가지 작업에 제약이 있는데 한 팬이 게임메이커로 게임을 제작하는데 힘들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게임메이커를 버티는게 지옥같았다 라고 한 팬의 메일에 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 이름이 언더테일인 이유는 토비 폭스가 앤드류 허시의 지하실에서 이 게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토비 폭스는 대단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데 게임 개발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일러스트를 제외하고 모든 작업을 혼자서 했다고 합니다. 언더테일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면 한국어판 데모 버전이 따로 있는데 다국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 버전만 뜬금없이 있는 것볼수 있는데 토비폭스는 한국인 팬이 번역을 자청했고 한국에도 팬들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현재 공식 스팀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유저 한글 패치를 따로 구하면 한글 버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테일의 판매량은 120만장이 넘고 한국에서는 대략 2만명 정도가 스팀의 게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2월 23일 기준으로 최근 2주간 플레이한 사람 중에 약 6%는 한국에서 플레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더테일 당신의 양심을 시험하는 세기 최고의 인디게임 기존의 RPG의 틀을 깨트린 대단한 게임이죠. 아 그리고 팬들은 곧 구찌가 나온다고 하니 많이 찾아들 주시고요. 여기까지 언더테일이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